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나는 고음도 어느정도 올라가는데 왜 중음과 고음의 연결이 부드럽지 못할까? 처음에서는 내가 원하는 톤을 어느정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고음만 올라가면 컨트롤이 안되고 내가 익숙한 톤밖에 만들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질러도 보고 힘도 줘가면서 어느정도 노래가 발전된 분들은 공감하실거예요 이를 다시 말하면 왜 나는 음색을 컨트롤하지 못할까? 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연습해야 할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피치, 모음, 세기 이세 가지입니다. 이는 코르넬리우스 엘리드 선생님이 강조하신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내고자 하는 음색이 어떤 음색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음색을 유지하기 위해 위아래에 해당하는 피치라는 감각을 고정시켜야 하죠. 두 번째는 모음값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 어, 어, 어, 어, 어 이 다양한 소리들을 모두 어 라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음색은 달랐죠 그 말은 즉 인두강의 공간이 모두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자 하는 음색과 모음값을 정확히 인식하고 고정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 라는 모음으로 스케일을 해보자고 하면 대부분은 <웃음> 이런 식으로 모음값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인식하지조차 못하죠. 그러니 실시간으로 모음의 변화를 감지하고 수정을 해줄 수 있는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녹음을 하고 들어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는 세기입니다. 쉽게 말해 볼륨을 어느 정도로 내야 내가 원하는 음색이 잘 유지될 수 있는지 찾아내고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흉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배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볼륨이 크게 느껴지고 두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배음이 적기 때문에 볼륨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맞게 지르거나 반대로 속삭이게 됩니다. 내가 내려고 하는 음색에 효율적인 볼륨을 찾아내고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 하나랍니다 제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서스테인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엠벨로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서스테인 이란 소리를 길게 끌어주는 구간을 말하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소리의 시작 부분인 어택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서스테인까지 신경을 쓰며 피치 모음 세기를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멈 이라는 툴로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연습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처음 내고자 했던 음색이 변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음색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치 모음 세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피치 모음 세기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욱 디테일하게 컨트롤 하려고 할수록 그만큼 정교하게 원하는 음색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됩니다 처음 고음이 안날 때는 나도 고음이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고음이 나기 시작하면 나도 컨트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놀자보컬사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